야, 또 라면 먹을 거냐? 밥 먹어 야, 태경이 걔는 혼자 잘 살고 있던데 너도 그만 좀 해라 아뭘 그만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못 있겠으면 연락을 한번 해보든가 맨날 이영탐만 하고 있고 에이. 야, 이거 봐봐 아이씨, 깜짝이야 뭔데? 봐봐 야, 이거 내가 옛날에 여행가서 찍어준 사진이거든? 나보라고 올린 사진 맞지? 야너 그래서 지금 돈 얼마나 있는데? 한 8만원 정도? 아니 너는 대체 돈을 어디다가 쓰는 거냐? 맨날 집에만 있는데? 알겠고! 아, 응.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되는데... 야! 나머리 어떻게 할까? 미용실 가서 전여친 결혼식 간다고 그렇게만 말해 야 백화점은 너무 비싼 거 아니냐? 너 삼성카드. 그걸로 할인되잖아. 꽃을 든 남자. 뭐하냐? 조용히 해라. 형 멘탈 케어 중이다. 아니 돈도 없으면서 카페는 어떻게 간 거? 형 할인 받았다. 랑기 다렸어 랑기 다렸어 랑기 다르어기다르어 안 저기요! 이거 근데 저희 어디서 본적 있지 않아요? 아 혹시 성함이 저는 김미래요 아 떡볶이집 맞죠? 맞죠 잘해본